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.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다양한 일정으로 오는 10월 4일까지 3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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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위원회별로 오는 7일까지 진행됩니다. 한편 이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는 예산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의 일정도 소화한 후 오는 10월 4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